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경덕 회장입니다. 경제는 새해가 밝았습니다. 2 0 1 9년도는 여러가지 가사다르 했던 그한 해였고, 우리 경기도 택국도 협회도 여러가지 어려운 일도 있었고, 발목할 만한 그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1 9년도잘 고생할 수있 것은 오늘 여기 오신 우리 수련생들과 태권도를 사랑해주시는 학부모님 여러분들의 응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기도 태권도협회는 2020년 대마회를 맞이해서 오늘 승부단수도를보시는 우리 태권도 역부와 검토를 해서 양진의 태권들을 수련생들에게 육시을 내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태권대협회는 지난 2 0 1 9년도 그렇게 했지만 은 올해도 또 다시 회원 복지 향상과 특히 경기단체이다 보니까 선수 지역으로 경기력 향상과 일선 지도자들에 대한 업그레이드 되는 교육에 초점을둘 것이며 특히 태포도를 수령하는 그러 회원들에게 장학제도와 해외화학연수등 여러가지 프리제공을 통해서 자원하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경기도 태권도협회는 전개의 발굴을 비롯한 세계 여당들과 러 적극적인 국제 교류를 통해서 대화평국 경고들의 수업가로 우리 경기도 태권도협회가 신인도 높이고 퀄리티를 높이는 계속하고자 합니다 이래 우리 경기도 태권대회는 작년 9월 1일자로 중곡 백산시에 있는 조선족학교의 사범을 파견해서 학생 390명의 일주일에 있는 태권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국의카타야시에 수정적인 그런 지원을 해서 판다시 14대 초중학교에 핵권드정부 과목을 승사시켰습니다. 남미에는 아리아티나와 파라와이, 남미 14개국을 개명을 해서 우리는 정통정문로보복을 위해서 부처에는 특별한 단체들과 대부분 체계를 위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올 7월달에는 우리 경기도 태권대표의 용권위지선인 GTA 한바당 태권대회를 남배에서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할수 있는 것은 오늘 자녀들을 태권도 강에 보내주시고 태권도를 계속 후원해 주신 학부모 여러분의 큰 힘이 아니었나 이게생각 합니다. 다시 한번 자녀를 빌어서 감사드리면서 특히 오늘 의심하는국자들은 수원 지역에서 태권도를 수련하는 분은. 소년들입니다. 수원에는 우리 태권도 지도자들은 늘 양질의 태권도를 보급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 여러분께서는 들태권도가의지도를 믿으시고 신뢰하여 주시면 오늘도 다시 우리 수원에는 태권도 수련생 여러분들을 강한 강한 체력과 인성 교양을 통한 투철한 정신력을 수련생들에게 교시작할만한데 생각을 합니다. 또 오늘 앞으로 태권도협회 이주원 회장을 비롯한 각 시군 회담달들과각 종대 영등포복지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복지위원회. 상인부회담을 경기도협회 이사님 여러분들이 많이 모셨습니다. 이렇게 많이 모인 것은 오늘 2020년도 첫 행사로 이곳 출부체육관에서 심사가 열리면서 뜻깊은 불안한 것을 기대보라고 우리들의 결연한우지를 나타내면서 2020년도에는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 태권도에의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한 다짐의 장이라고 생각 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 했습니다. 세계로 도약하는 글로벌 미디어 뉴스, ROKNTV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계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ROKNTV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을 눌러주세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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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